구독과 좋아요를 부탁해요, 제발. 꼭 그렇게 다 가져가야만 숙이 부련했냐 나는 스텝업으로 할게. 확률이 똑같잖아. 어차피 뭐다를게 없는데 열한 번 하고 말지. 자, 간다. 간다, 간다. 간다, 간다. 뿅 간다. 씨. 간다 간다 뿅 간다! 나는 간다! 가자! 금 나와라 골드로서 나와라 나와라 나와라 골드로서 나와라 나와라 나와라 아 방어영 아이 뭐야 쿠마야? 아이 씨. 나와라 나와라 골드로서 나와라 로저로저 골드로서 해석왕 골디로저 어? 아이씨, 완호조로, 씨, 아이씨. 아이. 아, 이제 네발 남았네. 아, 씨. 미쳤냐? 아. 아, 그 와중에 완호조로, 씨, 오성 되는 거야? 아, 씨. 극띠인데 자, 두 번째 열차 출발. 자, 나와라 나와라. 해적왕 골드로서 나와라. 나와라 나와라, 나와라, 나와라 골드로서. 골드로서. 나와라 나와라 해적왕 골드로서 나와라. 가무사리 가무사리. 가무사리를 겁났어요 자, 나와라 나와라 골드로서 나와라. 금 나와라 뚝딱 골드로서 나라 아, 이것도 아. 씨 안... 아, 자꾸 기어 포스만 나오네. 아, 씨, 와노루피, 씨, 아. 아, 씨. 어, 씨. 아, 씨, 이 500개 태워도 안 나온다고? 아, 다시 간다. 아, 이거는좀 아닌 것 같은데. 자, 프랑키와 우소뿡 끼고 간다, 간다! 프랑키와 우소풍을 끼고 간다! 간다, 간다, 골드로저 간다, 갈다, 간다, 골드로저 간다. 간다, 간다, 뿅 간다, 골드로저 간다. 간다, 간다, 골드로저, 간다 간다 골드로저 로저, 로저. 해적왕, 골드로저. 자, 하비 형 절대 포기하지 않아요. 나 오늘 스네이크맨 한 번도 못 봤어요. 아, 씨. 아, 이제 진짜 쫄, 아, 이제, 아, 이제 겁나 쫄리네, 이거. 아, 방어형, 씨. 아, 바르톨로메오, 이씨. 아. 아, 미쳤냐, 진짜. 아. 나 100발 출발. 아. 아. 아, 500개면 진짜 많이 먹은 건데, 이씨. 아. 아, 제발. 제발. 아, 이 특점자, 이씨. 아! 레이즈! 아. 아. 아이씨. 이 새끼들 주지도 않을 거면 이거 뭐 이뽑기를왜 만든 거야. 1750개를 어떻게 만들어.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냐, 이거? 아유, 씨. 이거 뭐야, 이건 또. 아우, 키쿠, 이씨. 아. 아, 괜히 썼나, 이거. 아, 씨, 한발 남았네. 자, 아, 신에게는 아직 마지막 한 발이 남아있습니다. 마지막 한 발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Let's go. 아, 찬찬히 간다. 찬찬히 간다. 아. 아, 허전하다. 아, 허전하다, 허전해. 아, 저 산이 허전하다. 아, 씨. 자, 뽑아라. 아, 씨. 아. 아. 아. 아. 흑혐띠. 극혐띠, 앙극혐띠. 스네이크맨이 한번딱 나왔으면 좋겠는데. 어, 노아 no! 어, 이건 아니지. 어. 어, 스네이크맨이, 어, 키크노저, 씨. <목소리> 형이 로드 뽑으면 내 노트북 건다? 아 노트북 나한테 보내라 아유 씨... 하... 걔안 나오네 진짜 씨... 운이 개멸적이시네요 아 진짜 운이 개멸적이다 개멸적이야 아... 다이아 씨... 500개를 박았는데 이게 안 나온다고? 마지막 한 발이다 하비 채널의 마지막 한발 하비형의 마지막 한발 이거 만약에 나오면 복귀가 잡히는건데 아... 일단 눌러봅니다 렛츠고 <목소리> 양쪽에 로빈과 아... 아... 뛴다 뛴다 런런런런 빤스런 한다이 겁나 빤스런. 아. 복귀각 잡다 접을깍만, 접을깍 만드는 갓다이. 아, 나 누르지 않는다. 존버. 루피가 뽑을 때까지 존버. 이거 로저도 런한 거 같은데요. 레전드. 와. 이거 내가, 와, 씨. 루피 아들 딱 뽑았는데 골드로 딱 나오면서 개아플띠아 씨. 자최병원님 안녕하세요 오늘 처음입니다 자 반갑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랜만에 하비채널 시청자들이 모이고 있습니다 구독 눌러주세요 자 이거하고 이제 부계 탐방 갈거거든요 구독을 눌러주시고 형 너무 늦게 뽑아서 로저가 기다리다 갈거 같아요 그런 말로 날 현혹시키지마 형 루피 힘들어요 야, 힘들게 뽑아야지 그래야 골드로저가 나오지 자, 여러분들 포기하지 마세요 자, 옆에 동료들 남은 확정, 그거 알고 있어요 자, 여러분들 포기하지 마세요 지금 루피가 진짜 힘껏 뽑고 있어요 자, 루피가 지금 저 보이죠? 무릎 보이지 지금? 무릎 반동 보이지? 자, 여러분 지금 무릎 반동 보이시죠? 몽끼니 루피의 무릎 반동 보이시죠? 자, 이렇게 벌받는듯 해야돼요 힘들어서 변신을 못한다 힘들어도 제 기어 포스 정도는 뽑아낼 수 있어요 나와라 나와라 골드로저 나와라 11시 3 0분 공격수야 공격수 아 미쳐 아... 와... 와 진짜 갓겜이다 와... 미친 삽 갓겜이다 와... 예 그러면 안 됐어 꼭 그렇게 다 가져가야만 속이 후련 했냐